안녕하세요. 짧은 DBR, 짧디의 김남국입니다. 이번엔 DBR 314호를 초고속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작! CEO의 과도한 골프가 경영성과 해친다는 연구결과가 실렸습니다 미국 CEO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골프 라운딩 횟수가 가장 높은 그룹 이분들이 속한 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골프를 좀 적게 치는 그룹에 비해서 1.15%포인트 더 낮았다고 하고요 기업가치도 10.9% 낮았다고 합니다 골프장 가는 횟수가 한번늘 때마다 기업 총자산 수익률은 0.0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골프도 인생도 모두 과유불급인 것 같네요 기업교육, 웰메이드가 아니라 퀵메이드가 중요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HRD 부서에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석박사 비중이 가장 높은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답게 잘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3개월씩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크게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며 학습 내용의 전달과 유연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기에는 품질에 더채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LG그룹의 AI 추진단이 사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비결을 분석한 케이스 스터디도 흥미롭습니다. 성공 비결은요. 첫 번째, 회사 외부에 별동 조직처럼 설립해서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나 사고방식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렵고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실무자들하고 과제를 협의했는데 이분들은 큰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C레벨, 사장급 뭐 이런 분들의 경영자들과 소통하면서 신약개발 단축 같은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격적 인사 운영 관리입니다. 직급제를 과감하게 폐지했고요. 오히려 AI 활용 역량을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또 개별 프로젝트는 3개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 컨셉 검증을 완료하는 애자일 기법을 도입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리더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IBM의 조사 결과를 보면 리더들은 창의성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는 팔로워들의 창의성 그리고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될 확률이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리더 그리고 조직은 실용성을 편애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당연히 리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식별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 가슴에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화맹,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출연한 한 멤버가 의사랑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의사가 펜을 떨어뜨리고 펜을 줍는 척하면서 다른 의사로 이렇게 바꿔대는 거예요. 근데 멤버는 끝날 때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변화맹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어, 코로나 1 9 그다음에 디지털 변혁 이렇게 급변하고 있지만 어, 기존 관성, 그다음에 구조에 순응하는 변화맹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